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쉐보레 넥스트 스파크 CVT 미션오일 교환입니다 입고 직후 미션오일 온도가 높아 팬을 이용해 온도를 떨어뜨린 후 적절한 온도가 되었으면 작업이 시작합니다 CVT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스파크는 드레인홀과 레벨링홀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레벨링플러그까지 개방해 시원하게 배출한 후가책을합니다 필터 교체를 위해 운전석쪽 휠을 비롯한 휠가드를 탈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노스시 ATF 파워 CVT입니다. 넥스트 스파크의 오일 규격인 GM 세턴 Dex CVT를 충족하는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입구를 통해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신유가 잘돌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필터 하우징을 탈거 후 기존 오일 필터를 제거합니다. 교체될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미션 오일 필터와 필터 하우징 실링, 드레인 플러그 와셔, 오일 팬 가스켓, 그리고 마그넷입니다. 신품 오일 필터 실링 및 하우징 실링에 신유를 바른 후 장착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필터 하우징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오일팬을 탈거합니다. 오일팬 개방은 필수 요소가 아니니 니즈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용 세정제로 오일팬을 클리닝한 후 신품 마그넷과오일팬 가스켓을 장착합니다. 오일팬을 장착합니다. 고정 볼트를 손으로 돌려준 후 정비지침서에 명시된 조임 토크 및 순서에 맞게 체결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가 체결하고요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에 감안한 용량을 넣어주고요 변속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규정 온도에 도달하면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오일을 배출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과주입된 오일의 배출이 멈추는 순간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의 딱 중간인 6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플러그를 토크체결합니다 탈거했던 온조수 휠을 토크체결하구요 넥스트 스파크에서 배출된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시 나온 오일입니다 가장 우측이 현재 차량에 남아있는 오일의 상태이구요 교체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작업과 관련된 폴드 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하네요. 이상 스파크 CVT 미션을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옥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